이번 시간엔 귀요미어 배우 고아라 캐릭터처를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에서 당돌하지만 순수한 여자 캐릭터로 나왔었죠. 미인을 캐릭터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쁜 이목구비를 그대로 따라 그리다 보면 초상화가 되기 일수입니다. 그래도 잘 관찰하다 보면 특징은 보이게 마련입니다. 미인이건 미남이건 간에 과장을 시킬 땐 봐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특징을 한번 관찰해볼까요?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형은 세로보다는 가로형에 가깝게 보이네요. 대개가 길고 가는 것보다는 짧고 굵은 형태가 귀엽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인생은 길고 굵게 가고 싶네요. 짙은 눈썹과 개구쟁이 같은 큰눈 상대적으로 작은 코 익살맞은 입이 보입니다. 눈과 눈사이 간격은 좀 멀게 느껴지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을 가늘게 그리는 것이 귀엽게 느껴집니다. 머리카락은 연필을 눕혀서 굵직하고 터프한 손으로 묘사합니다. 머리카락 면적이 넓은 탓도 있지만 얼굴을 부각시키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카락이 연락 그리기 귀찮아서 대충 그린겁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대는게 느낌이 참 좋습니다. 꼭 그림이 아니어도 무심히 선을 긋는 낙서만 할 때도 있습니다. 선긋기 연습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그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늘 펜과 종이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나만 그런가? 이대로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좀 허전하니까 이제 간단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된 선맛을 느끼고 싶어 색은 최소한으로 10개 사용했습니다. 물론 채색을 불투명으로 할 것인가 투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작가의 전적인 자유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빛이 닿는 부분에 과하지 않게 사용해 주시면 생동감이 생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